길에서 앉아있는 소녀, 그리고 지나가던 승용차.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골로 전출을 온 지구대 소장 영남. 다음날 순찰을 돌다 누군가를 괴롭히는 학생들을 발견하는데 야! 거기 너네 뭐야? 뭐 받을 게 있다고 다큰 애들이 애하나 놓고 있단 짓을 해? 어느 학교냐고? 저 밑에 중학교 다니지? 어? 너 쟤들이랑 같은 학교야? 이름이 뭐야? 저희요 한 번만 더 괴롭히면 파출소에 서잡아간다래 영남이 마시는 물. 그런데 생수병에는 물 대신 술이 들어있는데. 조금 심각한 상태인 것 같네요. 이날 저녁 우연히 어느 집에서 폭행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그런데 그 집은 낮에 만났던 도희의 집이었습니다. 이리 와서 핸드폰 좀꺼내봐 사실 이 남자는 마을의 중요한 일을 도맡다 하는 인물이기에 이곳 경찰들도 그를 우리야, 우리 함부로 안 대하지 안 않았던 거였습니다. 왜 애를 때립니까? 때리지 마세요. 내 딸내미 내가 내 마음대로 교육도 못 시킨대요. 가세요. 저는 경고했어요. 야야야. 봐라 야, 야. 빨리 가. 야가. 용아 친딸이 아닙니다. 저놈 자식이 대꾸삼서 학교도 보내고 한다게요그저 자식 없으면요. 은이 동네가 굴러가들 못해요. 술이 웬수지 술이. 다음 날또도이를 만난 영남은 짜장면도 사주고 살갑게 대해줍니다. 선도희이리 와봐 얼마나 그렇게 잘 때리는 거야?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다음날 아침 운동을 하다 밝게 변한 도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영남을 엄마처럼 쫓아다닙니다. 너왜 이렇게 쫓아다녀? 나한테 할말 있어? 잡 봐. 들어가. 그런데 다시 영남을 찾아온 도희입니다 엄마는 언제 온대? 이번에는 안올 거예요. 밤에 몰래 짐 싸서 가는 거 봤어요. 당분간 여기 나래 정말요? 정말 같이 있어요? 나는 거실에서 잘 거야. 장님 배고파요. 그래. 후. 생수병을 미처 바꾸지 못했는데 그걸 마시는. 그러던 어느 날 영남을 찾아온 옛 애인. 이영남 소장님 뵈러 왔는데요 집에 있네. 은다석 잘하고 있어? 어.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? 나 여기 내려올까? 넌 항상 그래. 적당히 다치고 도망가지. 그리고 이 장면을 목격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도희가 너왜 이래? 사장님은 날안 때리니까 화나면 때리면 되는데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? 영화 도이었습니다.